서병수 전국위원장이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면서 사직함으로써 부의장인 윤두현 의원이 의장 직무대행을 맡아 2일 당원 당규 개정을 위한 상임 전국위를 열고 5일 전국위를 개최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5일 열리게 될 전국위에서는 당헌 제96조 제1항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할 경우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가결시킬 예정입니다. 이렇게 정국위를 소집해서 당원 을 바꾸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다음 몇가지로 모아집니다. 첫째 새로 개정된 당규는새 비대위 출범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새당규에 따라 국민의힘 은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 시킬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비대위의 출범과 동시에 기존의 당 지도부는 해체됩니다. 이준석의 당대표 복귀가 불가능 하게 되는 것이 방점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이번 당원 개정은 향후 이준석의 추가 가처분 신청에서 절차적 위반 시비를 걸수 없도록 비대위 출범의 조건을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준석이 가만히 두고 볼 사람입니까 무려 이준석인데 그는 또 움직였습니다.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는데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최고위원 4인의 사태를 비상상황 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할 전국위원회는 개정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개정안은 비상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처분적 성격의 조항을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다. 셋째 소수대의기관인 전국위원회 의결만으로 의당헌개정을 확정지으려 는 것은 반민주적이다. 이런 내용이 이준석 측의 주장입니다. 이번 이준석의 세 번째 가처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또한번 이준석의 신청을 인용해줄 것이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한번 이준석의 가처분이 법원에 의해서 인용될까요 지난번 방송에서 헌법학계의 거두로 알려진 허영교수의 이준석 재판부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소개했던 바 있지만 법원이 정당활동의 절차적인 하자 외에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정치적 잣대로 또다시 이번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을 막을지 여부는 무엇보다 법적의 자체의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제21조 1항의 결사의 자유를 언급한 부분, 헌법 제64조 1항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 그리고 2012 헌마 287 판례를 보면 정당의 법적 성격은 사적결사체임으로 원칙적으로 관여해서는 아니되고 라고 한 부분 헌법 제8조 사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수 있고 라고 해서 어디까지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었는지의 여부는 정당의 해산요건이며 더구나 가처분 전담판사의 심리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판단하게 되어 있는 점 이준석의 가처분 재판부가 이미 학자들과 법조계 내부의 혹독한 비판의 측면에 있는 것까지를 고려한다면 그리고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구체적으로 비대위 체제로 가는 조건을 명시하여 시비의 소지를 없애버린 점까지 고려한다면 미치지 않고서야 또다시 이번에도 민주적 정당성 의은하면서 이준석의 손을 들어주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것이 다수 법조인들의 의견입니다. Thank <laughs> you.